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어, 지난 8월부터 캐시샵에 있는 여기 소환 골드를 뽑는 거 있죠? 아, 오늘 거안 뽑았네요 오늘 거까지 뽑고 자, 여기서 나온 것들 제가 거의 한달 넘게 모았거든요 거기에 이벤트 뽑기권 어, 최근에 뭐 33회 뽑기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석프로 뽑기권 많이 줬었죠? 그거 포함시키고 그리고 어제였죠? 10월 6일 10월 6일 100일 이벤트로 줬던 여기 11회권 각각 룬 탈것 아바타까지 각각 받은거 요거까지 한번 풀면서 과연 합성 무과금이 이렇게 존버했을때 과연 합성으로 희귀가 몇개 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것을 보면은 자 등록했을때 와 일반 일반 합성을 11번 할수있고요자 고급이상부터는 이제 합성을 돌려야 알수 있겠죠 자 일반 합성 일단 11번 되고 자 아바타쪽도 네 11번은 가뜩 넘어가네요 오늘 존버한거 치고는 뭔가 개수가 적어보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아! 다이아 뽑기가 한 두번정도 제가 했거든요 전부다 일반 떠서 문제인데 두번정도 했고요그 외에는 전부다 골드로만 모았습니다 골드 플러스 이벤트 자 우선은 100일 100일 이벤트로 받은거 이거 한번 먼저 열어볼게요 오! 야 이거 잠깐 봐. 아이 시작하자마자 자 이게 기일까 영웅일까 영웅 영웅 와 이거 여기서 한 번에 영웅 뜨면은 어 대박인데 진짜 자, 영웅 영웅 주세요 영웅 에 그럴 일 없죠 아한개아 아, 일단은 그래도 뭐라도 한개떴으니까 다행이고요 다음은 탈것아탈 아, 것은 꽝와 고급이라도 많이 주지. 고급은 딸랑 3개 룬은 룬은 어? 룬도? 희귀? 그렇죠 희귀죠 뭐니? 아또 성장이야 하필이면은 아 아깝네요 아 영웅이 딱 나와줘야되는데 일단 희귀 2개 어 스타트 좋고요 그러면 탈것 먼저 합성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것이 제가 지금 고급도 아직 컬렉션이 다 완성 안되었거든요 지금 한자리가 비어있는데 자 한자리 빈거는 네 날것 공중탈것이 지금 한개 비어있고요자 희귀는 지금 다섯개 컬렉션 되었고 과연 몇개가 될지 합성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이죠 과연 고급 개수는? 최대. Nope. <웃음> 한개? 자 아직 한번 더 됩니다 와이씨 한번 뜨는거 애만데 자 이번에는 와 어... 두개 근데 아직 콜렉션 쪽은 안 떴네요 와 이게 완성을 못한다고? 고급을 완성 못한다고? 아 두개 떴는데 와 이거 완성 못하네? 야 이거 한개 이거 한개 아니 이거 한개로왜 완성을 못해? 와 미쳤다 희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도 10번 도전되네요 가운데 아 오케이 오케이 희귀 한개 끝에 없고 가운데 아야한개한개 떴습니다 음... 자 다음은 세번세번 가능하고요 떠니떠니 희귀 아씨 <웃음> 자한달 넘게 어 이벤트권으로도 어 종종 10개 어, 10팩 뽑기 그런거 다 받았는데 와.. 한달본개 네, 희귀 한개 아 다행히 없는게 떴네요 중복 아니구요 컬렉션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자 탈것은 하나 떴구요 자 그렇다면 아바타 갑시다 아바타쪽은 아 일반고급은 다돼있고 최대한 어 희귀 중복이 떠주면 좋겠죠 중복 두개 돼있거든요 같은 거두개 나와서 여군까지 도전 갔으면 합니다. 고급은, 오, 고급 다섯 개. 어, 이게 탈거 실패한 게 아바타에서 나오나요? 자, 여기서 고급. 오, 야, 고급 잘 떴다. 아 이거 괜찮은데? 아바타 괜찮은데? 자, 한번 더, 열한 번 돼요. 어, 아, 아바타가 많구나. 가자, 고급. 아, 마지막에 고급 한 개냐. 자, 네 번. 났고요어 그나마 고급 많이 떴습니다 와 이거는 희귀 좀 많이 나오겠지? Nope. 자 끝에 nope. 가운데 오케이 가운데 아 좋아요 좋아요 오되 두개 이게 괜찮은데? 오케이 거기다 중복까지 오 하나만 더 중복되면 될것 같은데? 자 여섯번 마지막 아부타 여섯번 오케이. 희귀 떴어. 아, 어떻게 딱한개 뜨냐? 오! 중복인데? 대박, 대박, 대박. 한번더 됐나, 한번더 됐나. 자, 희귀, 희귀. 아. 어, 컬렉션도 됐고, 중복도 됐고. 오, 나 이거 첫 도전인데? 자, 아바타가 잘 나왔네요. 드디어 첫 도전. 영웅. 갑니다. 아, 이거 한 번에 뜨면 좋겠다. 제발 실패하지 말고 한번 떠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간다 합성 용웅 가자 제발 제발 번기 쳐줘 제발 아... 역시 처트에 뜨진 않나? 아이씨 <웃음> 어 그래도 희귀를 좀 많이 모은 걸로 만족을 해야 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약 30일 넘게 골드로 이렇게 모아봤는데 자 일단 영웅 1트까지는 가봤습니다 아쉽게도 1트만에 뜨진 않았구요 나머지는 또 이제 어 리세로 모으거나 이제 빨리 60렙 찍어서 영웅을 만들할것 같네요 오늘 합성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